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반떼 AD 스포츠 준비엘 EVC 가변배기 튜닝입니다 아반떼 AD 스포츠는 배기가 오른쪽만 뚫려있는 형태입니다 해당 차주분께서는 듀얼 머플러로 변경하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순정으로 나와있는 듀얼 타입이 아닌 차종은 리어 디퓨저를 가공하지 않고 교체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AD 스포츠는 가공을 통한 작업만 가능합니다 준비한 제품은 준비엘 EVC 비인증 가변배기입니다 준비할 제품들은 보통 볼트온 인증배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제품은 비인증 제품으로 구조변경이 필요합니다 해당 제품도 볼트움방식으로 배기를 용접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가변배기의 장점은 순정화 같은 정숙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면서 스포티한 주행을 원할 때 튜닝된 배기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 같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스포티한 배기음도 동승자나 주변 환경에 불편함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기본 원형 팁이 아닌 번티으로 장착됩니다. 그외 장착에 필요한 구성품들의 모습이 고요 가변배기 모드 변경을 위한 모듈과 리모컨까지 동봉되어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측 순정라인에 맞춰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 모양을 잡아줍니다 차량을 리프팅해 좌측 하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머플러를 탈거합니다 해당 작업은 캣백으로 중통이 아닌 소음기부터 탈거하게 됩니다 고착이 심한 편이네요 탈거된 모습이고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고무에 잘 걸어주고요 볼트와 너트를 손으로 돌려준 후 수공구를 이용해 1차 체결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최종 체결하고요. 우측을 비롯해 좌측에도 라인이 생성되었습니다. 뒷피저 좌측 부분을 커팅합니다. 번팁을 장착하고요. 전티까지 장착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순정키과 비교해 훨씬 스포티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차량을 리프팅합니다 자변배기 액체이터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외부 이물질이나 배기열로 부터 배선을 보호하기 위해 콜게트 이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한번더 마감하였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시켜주고요. 배선은 트렁크까지 올라오게 되며 컨트롤 모듈 역시 트렁크 내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인입되는 라인은 방수 처리하였습니다. 그외 구동에 필요한 배선 작업을 진행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자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시, RPM을 일정 부분 올렸을 경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들어온 소리입니다 주행중 소리를 담지 못한게 조금 아쉽지만 제한된 환경에서도 차이가 느껴질 정도네요 컨트롤러를 이용해 언제든 가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작업이 종료된 후 해당 제품은 비인증 가변 배기로 일반적인 볼트온 인증 배기와는 다르게 구조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조변경 대행이 아닌 직접 튜닝 작업과 함께 구조변경 서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 아반데이리 스포츠 준비엘 EVC 가변백이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정보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